안녕하세요. 달빛입니다. 세종시에 있는 수목원에 이렇게 발람하러 왔습니다. 자 온실도 구경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온실은 어디 있냐면 바로 이쪽에 있습니다. 와. 사진으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오고 싶었는데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온실 아닌데요. 굉장히 덥습니다. 근데 여기 되게 예쁜 거 같아요. 더운데 예뻐요. 예쁜데 더워요. 자, 이렇게 끝난 거 같아요. 되게 많다. 여기 와, 지금은 열대운 시 가봅시다. 사람이 엄청 많이 오고 있어요. 이곳에 와, 여기 되게 화려하다. 와, 여기 너무 예쁘다 여기 와. 아까보다 여기가 더 이쁘네요 우와 너무 예뻐. 우와 오 진짜 예뻐요자 지금 제가 온실에 들어와서 이제 나가기 직전인데요 여기 이렇게 폭포수가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너무 이쁘죠 자연에 온 느낌인데 지금 땀이 나는데요? 한번 여기도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왔어요 여기는 뭔가 탁 트인 그런 느낌인데 제가 사실 식물에 관심이 없어요 <웃음> 어 근데 너무 이쁜데 그냥 이쁘다 끝이다 지금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저 벌써 지쳤거든요 이래서 브이로그를 못 하는 거예요 벌써 지쳤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땀도 나고 뭔가 몸이 힘들어요 지금 에너지가 다 소비됐어 어 여기 진짜 예뻐요 여기는 그렇게 덥지 않아요 와 이쁘다 지쳐 보인다 아, 뭔가가 있는데 친구야 새해 만나서 정말 반갑다 다리가 있는데 여기 다리가 같이 나와야 되다 둘러봤는데요 힐링을 하는 것 같은 새해 이런 기분을 느끼게 된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, 브이로그 많이 안 찍어본 사람의 브이로그 잘 감상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이